어? 아예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? 아 지금 아 제가 이번주 토요일날 검도 대회가 있어가지고요 짧게 계속 좀 연습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아아니가 네. 아닌가, 아닌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몸이 더 예전 같지도 않네요 <웃음> 혹시 이번 대회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? 아 목표는 항상 똑같죠 우승하고 싶죠 어, 이번 대회도 즐겁게 재밌게 어, 하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